유튜브 볼 때까지 모르게요 음? 나는 팀 멤버들 중에서 불만 있을 때 어색한 멤버가 있다 공개할게요 You know, for, for example, uh, me and Tina? I'm very comfortable, but me and 지승? <웃음> <웃음> 아, 나 지승이 좋은데 저도 해요, 누나 <웃음> 경기 내가 썼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예. 해야 이거는 아 이거는 염치가 없다 이거는 오빠. 진짜. <웃음> 야. 벌써 끝났어. 너도 이거 공개해요. 네 어, 명이나 4 있어요? 네명요네가이을때네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러네저이저요네명 f o 요네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이랑요네로님둘다네이없어네지고아요네금한거있네이요네명이에지네 오빠 요네안어색하네요네는 이 둘만 있으면 일단은 yeah. 다 어색해 너비오세요넌 <웃음> 누구야? 저는 뭐... <웃음> 오 I think our answer is always the same 오해할까봐 내가 일부러 선수 쳤다. <웃음> 저는 아, 지승이 오빠 경기를 보면서. <웃음> 아니 나라고? <웃음> 아니 저는 지승이 오빠가 그냥 좀 항상 힘든 경기를 6세트를 하니까. 여자 선수는 6세트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6세트에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6세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이 좀이상하다 응, 반전이잖아요, 언니 와, 두 명밖에 없네 진짜로? 두 명밖에 없네? Who is? Who is X? 나는 알것 같아 저 정답 맞추기 있나요? <웃음> 코너 속에 코너! 정답을 맞춰라 저는 캡틴이랑 누나 어, 나이 들었어 너무 당황스럽 나는 저거 다 이걸 줄알았어여 6명이 다 이걸 줄 알았어. 나는 아니 좀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어야지 너무 교과서적이야 아유, 아유. With meditation and with focus. 오빠는 스트레스 받긴 받아. 어, 양받는 사람이 어딨어? 지승아 너도 스트레스 받아? 어, 받죠 <웃음> 저도 사람입니다. <웃음> 남은 줄 알았지. 혼자서 그냥 음악 감상. I have two options, two solutions. First is positive thinking. Second, you go. To the b a m n d u h i your h g o o d idea. Good idea. <웃음> <웃음> <웃음> 보면... when i d e w b t i MBTI, MBTI, o i MBTI, <finished>. m i m i i 그냥 쳐, 당구를 쳐요. 근데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큐를 비틀거나 좀 많이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그냥 에버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큐끝만 보면서 내 자신이 틀어지지 않는 그런 거 훈련을 하는 거 같고요. <웃음> 슬럼프가 왔을 때 일단 <웃음> your solution is very easy. You go convenience store and 소주 광고 하나 가시죠 삼촌 <웃음>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표현은 안 해요 솔직히 나고 이제 속으로 죽인다. 아카을 가시는 거. <웃음> 저는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In my inning. Yes. If if he move. Yes. In front of me. If he move. This is the most... No excuse, really? Yeah, no, excuses. no excuse, really? Not when you lose, you oh. have to... You have to lose a good way... You have to... Even you lose, you have to go to your opponent and say congratulation... Not like this... No... Nope. Good losing manner...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던 게 자꾸 마지막에 뭐한 2점, 3점 음. 이렇게 남겨놨을 때 흥분이 되잖아요. 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꾸... 근데 그동안, 득점을 쌓아왔던 거의 루틴이 그 2, 3점에는 또 다른 루틴이 나오는 거거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 들어가는 거나 공의 속도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가 좀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그걸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루틴 똑같이 this is, this is a control of emotions mm. Yes, c o n t r o l t h e emotions If you stay here like this, always same e m o t i o n Starting, finish mm. Just like it's the same, always same And the positions you get It's the same than practice. Why is different? So you have stress, okay, but this is the same position. So why you? 이번에 현민이 형님이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치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거 못 치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로 치신다길래 저도 이번에 3라운드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치니까 조금 잘 됐던 아, 것 어, 같아요. 목숨 네. 날고 쳤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